자 여러분 요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화두에 오른 면접관이 있습니다 냉철하고 공정하고 어, 집으로 찾아와줄기까지 하는 면접관 바로 이거입니다 안녕 친구들 네 바로 AI인데요 AI의 면접은 제한시간 안에 지루다답하고 게임도 해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면접장소에 안 가고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수 있어서 편해요 사람하고 마주보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덜 떨렸어요 등에 찬사가 있는 가 하면 얼 표정이나 눈빛 같은 걸읽어낸다고 해서 더 긴장이 됐어요 한 시간 안에 답변하고 게임하고 제한시간도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등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과 구직자의 AI 채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1%는 긍정적, 49%는 부정적으로 치킨 마냥 반반 엇갈린 모습이었죠.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AI로 채용하는가? DBR 2019년 8월 2호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h r AI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머서의 대빵 아저씨가 세 가지를 말해줬어요. 첫 번째, 수시 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머서 매치라는 채용 툴은 게임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 적성을 측정하고 지원자의 동의 하에 개개인의 게임 결과를 저장해줍니다. 기업 기업들은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필요한 직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재를 검색해 면접만 보면 돼요 채용공제하고 서류 감토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 뭐 이런 거 복잡한 과정 없이 AI가 후보자들을 찾아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두 번째 지원자의 신뢰감을 얻는다 신입에서 대빵의 직군까지 폭넓게 분포된 밀레니얼 세대 전 세계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 친구들이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대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반면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평가 한 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AI를 도입해 적용하면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AI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쌓고 축적된 데이터로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죠 면접 당시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입사 후 이러한 성과를 냈다 혹은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은 얼마 못가 나가더라는 식의 분석 결과가 있으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인력을 뽑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데 유리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면 향후 어떤 일에 적혀서 하겠다는 식의 경력 관리도 가능한데요. 결국 AI는 채용뿐만 아니라 성과 관리, 평가, 보상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반에 걸쳐 핵심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럼 끝! 아 그리고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에서 AI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10년간 제출된 이력서를 학습한 AI가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감점을 해버리는 성차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웃음> 쓰레기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가 되었답니다. 인간의 편견까지 배워서 인간을 차별하다니 무서운 로봇이네요. 망치로 내려치면 부서지는 게 AI인데 뭐가 무서워요. 망도 망치로 내려치면 부서질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DBR를 읽어보세요. 그럼 정말 끝!